시 끝인가? 내가 지금 보고 기로는네 명인데. 어, 진짜요? 늦었어. 늦었어. 늦었어. 늦었어. 도대체 이 학교를 몇년 다니는 거? 걸... 아우 추워. 아니 일단 자전거를 타다. 야 민원이야? 누구야? 숨어, 숨어. 아빠 오지 말라 그랬잖아. 아빠 학교까지 와 가지고. 저... 잠깐만, 누구? 유학생이야? 아니! 야 누구? 유학생이야? 한국 사람 맞아요? 복학생 복학생! 왜 이렇게 야. 찐해? 자! 야, 니네! 일로와! 일로와! 니네, 자, 니네 아니야, 자전거 들어와. 샀더라? 아니, 쟤는 자전거 샀어가지죠 자, <웃음> 아, 안녕하세요 아니,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렇게 늦어요? 아, 죄송해요저 아직 자전거가 없어가지고 아니, 자전거가 없어, 도 지금 우리. 죄송합니다. 수업 입학식에 그렇게 늦으면 어떡하시나요? 같이 가자. 방탄식 다리겠습니다 <웃음> 선생님보다 나이가 많으신 것 같아요. 제가 <웃음> 분명히 말씀드렸죠. 아유. 대우를 해드리겠다고. <웃음> 그때 이렇게 시작부터 늦으면 어떻게해요 아, 어쨌든 개 밥주다 왔어요. 죄송합니다. 조심하시고. 예, 네, 알겠습니다. 네. 네.